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1월 3일 업데이트 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추가 및 개선 영지 쟁타전 프리시즌이 드디어 종료가 됩니다 이번 주 주말에 있을 11월 7일 그리고 11월 8일에 있는 영지 쟁타전을 마지막으로 프리시즌이 종료됩니다 종료 후에는 그 다음 주인 11월 10일 화요일 점검 후에 영지 점령한 길드는 초기화되고 정규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말인 11월 7일부터 11월 8일에 영지 쟁타전 승리한 길드에게는 어, 거점 점령 효과가 11월 3, 10일까지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 이틀에서 3일밖에 이 점령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규 시즌의 첫 입찰은 11월 13일 금요일날 시작하게 되고요 정규 시즌의 첫 영지 쟁타전은 11월 14일부터 15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지 쟁탈전 정규 시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로 안내해준다고 했는데 음 아직까지 하루가 지났는데 나오진 않았네요. 다음은 엑슬러의 특화 효과가 변경됩니다. 어 기존의 이름이 끈질긴 폭발에서 드넓은 폭발로 바뀌고요. 레벨별로 적용되었던 스킬 퍼센트가 이렇게 변경 후에 어확 떨어지게 되네요. 스킬의 추가 효과였던 화상 출혈 피해 증가가 범위형 추가 효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스킬에서. 자, 적용된 스킬들이 여기 가볍게 한 방. 여기 있는 공간 압축. 범위를 바뀌고, 그리고 스킬 공격력이 15% 감소한다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따끔할 거야. 여기에 또 공간 압축. 공격 횟수가 2회로 늘어나고, 범위 영역으로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네요. 역시 범위로 바뀌니까 스킬 공격력이 15%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빙글 돌아라. 여기서 이제 공간압축그 다음에 끝난줄 알았지 여기서 공간압축어 여기서는 고급등급의 스킬 공격력이 10%로 감소한다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 발바닥 조심 여기서는 휘기 스킬입니다 공간압축 범위 영역으로 피해준다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 몇번 돌았게 스킬의 공간압축 이것도 휘기 스킬입니다 범위 영역으로 바꿔준다 되어있구요 그리고 하나 둘의쌰 요것은 일반 스킬 범위 영역으로 바꿔주고 스킬 공격력이 15% 감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트의 일반 공격 연출을 기존보다 빠르게 수정했다고 합니다 어, 이 내용 보고 어제 미리 녹화를 했었는데요 패치 후에 적용된 나이트의 평타 모션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업데이트 전에 나이트입니다 공속은 32%짜리 평타 모션입니다 여전히 답답한 느낌이었죠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 후에 변경된 나이트의 평타 모션입니다 공속은 똑같구요 확실히 사냥이 좀더 빨라지는 느낌이 들죠 자그 다음은 망각 계산 특수 네임들 리스폰 시간이 변경되고요. 그리고 아이템 획득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처치 후에 48시간 간격으로 출현하고 리스폰 시간 증가에 따른 아이템 획득 확률도 같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일부 필드 보스 스탯이 조정되고 어, 기타 버그 및 수정 개선 사항도 들어가 있네요. 이중 중장거는 각성 장비인 훈장과 조각품을 창고 이동하거나 회복사를 통해 복구할 경우 능력치가 표기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지 쟁탈전 개정 단위로 주 1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요. 이 말은 이제 계정 안에 있는 부캐로 또 다른 길드의 영지 쟁탈전을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 길드원들과 함께 더길어지수련해섬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점검 후부터 11월 10일 점검 전까지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수련해섬 플레이 시간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길드 던전에서 수련의 섬네 시간, 2시간 두, 두 배로 늘어나있고요 그리고 수련의 섬에서 기염둥이 변신 주문석 꾸러미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여기 적혀있네요. 요거는 정확히 뭐로 나온지 아직 상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또 새롭게 내용 업데이트 되면은 함께 모아서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딱히 영상감이 안나온다 싶으면 은 제가 커뮤니티에 여기 따로 내용들을 다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소환수들이죠 소환수들로 변신하는것 같은데 어 점점 왜 자꾸 변신 주문서를 이렇게 끼어넣는거죠 설마 나중에 리니지처럼 변신이 나온게 아닐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1주년 쿠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년에 플래티넘 쿠폰 사용기간 런칭 이후부터 2020년 11월 9일 월요일인 오후 11시 59분 사이에 강화된 파괴 장비입니다 자 V4 런칭이 19년도 11월 7일입니다 그때부터 올해인 20년 11월 9일까지구요 그 사이에 파괴된 장비들입니다 어, 처음으로 기간을 줬죠 이번이 11월 3일이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만 열심히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확히는 월요일 12시 되기 전에 파괴하시면 되겠죠. 그 전까지 사냥 돌려야 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빨간 글로 빨간 글로 되었습니다. 서버 이전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기존 서버에서 파괴된 장비를 복구할 수 없으며 기존 서버로 다시 돌아간 경우에도 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서버 이전할 때다 나왔던 내용이죠. 서버 이전을 하게 되면은 복구할 수 있는 장비템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초기화되는거죠 어, 하지만 지금 이전한 다음에 지금 월요일 전에 파괴된 장비들은 대상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쿠폰의 등록기간은 와우 12월 9일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10일 점검 후부터입니다 복구기간도 어 복구기간 더 기네요 12월 21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장비를 터트릴 시간도 있고 복구할 시간도 넉넉하게 되어있으니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1주년 플래티넘 쿠폰 이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상세용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선물 안에는 무기, 방어구, 아 장신구 아티팩트그 다음에 반지 복구권 선택 상자를 한 개씩 획득한다고 되어 있네요 쿠폰 선물은 쿠폰을 사용한 캐릭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으로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캐릭터로 복구할지 잘 정해주고요. 각 부위별로 상자를 사용하면은 특정 부위의 복구권과 강화된 상급 영웅 장비 선택 상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되는 모든 장비는 기속으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적혀있죠. 저는 상금 무기, 이 상급 상자들이 몇강을 주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장비들은 싹다 6강을 주고요. 장신구는 3강짜리를 주네요. 아티팩트도 상강으로 줍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거 장비로 바꾸시는 게 이득이죠. 상급으로 주기 때문에 어 요거 바꾸고 스타트 하시면은 게임 성장이 좀 많이 빠르게 아주 빠른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무기 파트에서 복구할 수 있는 거는 주무기 보조무기 중한 개고요. 둘다 복구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다면 방어구 쪽이죠. 갑옷 장갑 신발 망토 중에서 한 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장신구는 목걸이, 귀걸이, 벨트, 팔찌, 완장 중에서 하나고요 아티팩트는 수정, 봉인함, 문양 이세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반지 복구권은 어 반지는 어차피 존중어 한개죠 반지 가능하고요아 그리고 이 장신구 선택 상자 반지는 장신구로 받네요 장신구에서 상급, 상강짜리 상급 한개또 주고 반지에서 또 상급 영웅장비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반지를 과연 뭘 줄까 했는데 어 다행히 반지는 주지 않구요 장신구를 하나 더 주는 걸로 대체되네요 자 복구 가능한 장비에 어, 부위별 등급입니다 자 조무기, 방어구 그 다음에 장신구까지는 상금 용목만 복구 가능합니다 브렐라는 복구가 안되네요 이번에는 지판슈 그 다음에 깨어난 지판슈 그리고 엘튼까지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와 완장은 용 등급 중에서 창가 침묵 수정, 봉인함, 문양은 유성우, 우하스 등급 반지 등급은 어, 다 가능하네요. 희귀 등급 반지도 복구 가능하고 영웅 등급도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쿠폰 등록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장비 복구권을 획득할 수가 없으며 12월 9일 11시 59분까지 꼭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적혀있고요. 어, 슬롯 확장 상태까지 파괴 이전으로 동일하게 복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엘튼 장비죠. 영웅석 슬롯을 연 상태에서 강화하다 터질 경우. 이 슬롯 확장도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지급 완료까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고요 지급 과정에서 게임이 종료될 수 있으니 재접속 부탁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해봤던 경험 상황으로는 아이템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어, 그때 종료 확인 눌려서 종료하시고 다시 게임 키시면은 인벤토리 창에 어, 복구된 아이템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이 장비 복구건 자체는 어, 창고 이동, 버리기 판매 불가 다불가능하다고됐고요 어, 창고 이동이 안되는거 봐서는 확실하게 부캐리까지 복구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 복구된 장비는 가방으로 지급되며 가방에 가득 찬 경우에는 복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벤토리칸이 가득 차면 안들어온다는 소리죠 복구가능 장비가 없을 경우 복구창에서 장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 이 경우가 지금 좀 애매하게 되죠 모든 템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막상 받았는데 복구할게 없을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차라리 상금 영웅 장비를 받는게 나데어이 리스트를 못보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전에 했던 홈페이지에서 했던거는 리스트를 제가 다볼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장비 골라서 복구했는데 어 과연 이번에 이 바뀌게 된거는 리스트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쿠폰 사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논란이 좀 많은데 모든 부위를 다 복구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절대 아니구요 파트별로 하나씩만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여기 있는 스페셜 장비 복구권 요건데 1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벤트성 복구 아이템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쿠폰으로 주는 프리미엄 쿠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1주년 스페셜 장비 복구권은 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보자 보자 아 내용은 자세하게 있진 않네요 자 장비 복구권이 인게임 아이템으로 새롭게 등장한다고 되어 있고 아무래도 원하는 장비를 자유롭게 복구하는 내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명칭이 다르니까 요건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굳이 사전예약 쿠폰에 들어있는 거를 커밍순 달아서 하진 않겠죠 아마 1주년 될때또 새로운 이벤트로 장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벤트 창에 지금 새롭게 공지가 올라왔는데 여기 1주년 기념 업데이트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희귀 스킬 교환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하루에 하나씩 열리게 되고요 공개되는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점은 입력 기간이 11월 15일까지입니다 보통은 이 업데이트 전까지 입력할 수 있게 돼서 업데이트 후에 나오는 신규 캐릭터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11월 15일까지죠. 어 11월 10일날 신규 캐릭터가 업데이트 되는데 그보다도 더긴 시간까지 입력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기 있는 7개의 쿠폰을 쓰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신규 캐릭터 랜서가 나올 때이 쿠폰을 쓰시면은 랜서의 희귀 스키 교본을 7개를 들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점꼭 유의하셔서 지금 본캐에 지를 건지 아니면 나중에 랜서 나올 때 랜서에서 지를 것인지 미리 정하셔서 이 쿠폰 보드를 이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 내용과 어 간단한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V4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